안녕하세요 리손드대우 강제를 고 있는 에고머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방금 라이브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너는 인스타에 어떻게 올리냐? 아,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리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예전에 이제 인스타 PC로 와도사진 요만하게 나올 때에는 뭘 어떻게 해도 다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스타는 못해먹겠구나 그랬었는데 요새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이 크게 올려지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어 우선은 4대 5로 잘라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에 이제 세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고 어, 크롭 자체를 생각을 안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찍어요 내가 원하는 구도로 어떤 분들은 이제 넓게 찍어가지고 크롭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좀허사수요가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찍고 뭐 그냥 여기서 잘라서 쓸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잘라 쓰고 이사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다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가 여백을 줍니다. 뭐 가운데로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고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사진을 밀어요. 이렇게 밀어놓고 예전에는 제가 이 변을 1024로 줬었는데 아무래도 요새 인스타에 사진이 커지다 보니까 이 짧은 변에 사이즈를 2048로 맞춥니다 2048로 맞추고 나서 샤픈을 조금 줘요 그냥 올려도 상관이 없긴 한데 선명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사이즈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2048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샤픈을 줍니다 샤픈은 스마트 샤픈 원래 이 부분이 200이죠 근데 200으로 하니까 너무 세져 가지고 한100 정도 하고 이 상태로 그냥 JPG 맥시멈으로 저장해서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요렇게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역시나 톤은 좀 붉은 톤이 많이 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4K 모니터에서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어쨌든 저는 요새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톤이 많이 다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참고로 가로사진 같은 경우에는 2048로 맞춰도 흐려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떤 사진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도대체 뭔지 를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새로 사진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